우추. 아니, 어제 운전을 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뜬 거예요. 원래 인천에 사탕 만들러 출발했어야 되는데 빨리 AS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웃음> 다행히 차에 이상이 별로 없다고 가끔 그렇게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팀세이카님의 가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담구엽 아, 잡고 다. 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일단 얘 먼저 위에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 이 정도까지? 지금 촬영하고 있다가? 네. 어, 엄청 향긋하네요 이거 무슨 향이야? 내 몸. 아, 어. 이게 쭉꾸리면 되죠? 응. 음, 그 안에. 어, 엄청 재밌네요. 차라리 좀상 위에 위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렇게 내일 엄청 걱정이에요. 제가 막, 막 살갑게 막 어, 안녕 하세 이러면서 막. 근데 제가 막 그런 걸잘 못해서 근데 아마 그런 데 중에 그분들은 너를 굉장히 보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안 그냥 등장만 해도 막 엄청 좋아할 걸 <웃음> <웃음> 알아서 막 이렇게 뭐깨끗해고 막 그래도 뭔가 좀더 약간 멋진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 그런 걸잘 못하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보려고 근데 너가 이렇게 어. 영상에서 평소에 막 그런 뭔가 어, 되게 젠틀한 약간 이런 이미지니까 네 어, 그런 걸 보고 너를 좋아해서 어. 이제 그런대로 온 거니까 막너업돼가지고 아,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상이랑 같은 모습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연스럽긴 진짜 자연스럽게 어, 아 저도 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당기고, 아 이렇게. 이렇게요? <웃음> 어, 어렵네요. 네, 할수 있어요. <웃음> 아, 아직 한참 남았네요 지금 거야? 애들이 쫀쫀하게 붙어있는데, 막 끊어질 때까지 한참 해야 되니까. <웃음> 아, 진짜요? 어, 이제 좀 힘들어졌는데요? 점점 고급여서. <웃음> 근데 이제 덜, 덜 뜨겁죠? 네. 이제 약간 체중을 실어서, 탈로하면 힘들고. <웃음> 다음에는 그냥 <웃음> 형 입금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자화면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알았지요? 여기다 놓고 아빠는 스티커를 주면은 여원이가 이걸 붙이면 되는 거야, 알았죠? 해볼까요? 짠. 어, 옆에다 놓고. 짠. 어, 아주 잘 붙이고 있어요. 엄청 많다. 엄마 사탕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갔빠가 만들었대. 아빠가 만들었대. 대단하다. 오, 진짜. 고마워. 네, 네개 이제 다 났다 이제. 백 완성.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이제부터. 고고! <웃음> 부착했습니다 괜히 떨리네. 이제 떨려요, 이제? 어, 이제 떨려요. 홍수드입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다 혼자 오신 분들이셔서 뭐 혹시 어떤 영상 보고 구독하셨어요? 제런 어떤 영상이 뭐 마음에 들어서 었홍수드의 어, 매력은 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화제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즐겁게 식사 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미팅 경쟁이 아주아주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네. 어, 뽑는 기준은 어, 사연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뒤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작문의 사연을 <목소리> <목소리>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네. 처음에 한번 리스트업 작하고그 안에서 다시 읽으면서 다시 리스트업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감사했던 게 어저 그냥 되게 평범한 그냥 일반인 애인데 너무 이어 <웃음> <웃음> 저를 저에게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는 뭐 저로 인해 뭐 힘을 얻었다 아니면 뭐 저로 인해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많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에게 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이렇게 막 읽으면서 막 눈시울이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붉어지면서 많이 봤는데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웃음> 예쁜 아내분과 딸까지 있으신가요? <웃음>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요 감사합니다 백기로 거짓말이시죠? 하나도 안 그래 보이시는데 <웃음> 이렇게 해주는데 어, 사실 아직 태어나서 100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를 100kg로 단정을 짓고 <웃음> 아직 2 0대 후반에서 어, 세자릿수를 넘어간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어, 제 주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ASMR 능력사를 넘어서 결혼 후 홍사운드님 같은 남자와 라는 말이 나오시는 걸 알고 계신가요?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동의하죠? 네. 평소에 잘안 웃고 있을 때도 있으세요. 평소에 그냥 보통 표정으로 있는데요. 아, 제가 그냥 무표정을 하고 있어도 자꾸 이렇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되게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가만히 있어서, 어, 아, 쟤는 항상 웃고 있네. 어, 아,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왜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이 나가냐고. <웃음> 전 진짜 막 목표정으로 막,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도 웃기냐고 지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네. 목표정 할 때도 항상 있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웃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느낌더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 핑크색 맨투맨 열어버리신가요? <웃음> 아, 요옷은하나고요 <웃음> 아니, 그 처음에 핑크색 옷을 어떻게 입게 됐냐면,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돼지런한 생활 채널에 입덕가이드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발 밝은 옷좀 입으라고 하셔가지고, 어, 뭐 이색 저색 고르다가, 핑크색을 한번 입어봤는데 다들 댓글로도 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말씀해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핑크색을 입고 있는데 이옷 한번로 으 계속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팔로 해서 거의 유니폼처럼 입고 있어요 아, 그, 그래도 세탁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살면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없었던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있지? 가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가요? 아! 바닷포도 맞아요. 진짜 바로아 <웃음> 제가 원래 비린 거해산물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바닷포도를 예전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먹어달라고 소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주셨지만 못본 척하고 계속 이렇게 <웃음> 어, 기피하던 음식이었는데, 근데 바다포도랑 벌꿀즙을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아, 그전에도 한번 먹었죠? 연어회랑 같이 먹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와, 진짜 이걸, 와,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웃음> 이런 체준이었는데또 저의 장점 중 하나가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그렇게 해서, 어, 그걸 테스트 삼아서 몇번 먹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서, 이제는 뭐,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그냥, 어, 괜찮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별로였어요. 아, 이걸 읽어야 되나? 홍사운드는 있는데 청사운드는 없나요? <웃음> 지나가겠습니다. t 你是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예전부터 팬미팅 한번 해요 팬미팅 한번 해요 이렇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팬미팅 한다고 했는데 한 분들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도 약간 두려움 속에 시작한 팬미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기 위해서 소중한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 이렇게 뭐 편지도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성 가득한 선물들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저랑 그냥 사진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슴도 약간 좀 뭉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백만 기념 팬미팅은, 어, 아쉽지만, 여기까지이고요 <웃음>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팬미팅 재미있으셨나요? 네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